어딜 가는 건가요? 오늘은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이요. 그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은 뭘 먹으러 가는 건가요? 네? 뭘 먹냐고요? 아 베트남, 베트남 음식을 먹어야죠. 들어가야 되는 거. 지금 뭐뭐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응. 어. 진보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어, 치고. 아이고. 드디어 통과하셨네요. 네. 어떻게 통과를 했지? 무슨 말이죠? 제가 테러범인가요? 다바았다연세점이 어, 다. 바꿨다. 아, 근데 요새는 뭐셀로가 하도 올라가지고 응. 화장가 는게더 낫대. 응.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가지 네. 여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 지하철이요? 네. 마트랑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아 마트랑 갈때 지하철 타고 가네요. 어, 그렇지. 공짜냐고. 아 이거 공짜냐고? 공짜지. 응. 공차 열차가 왔어. 그런데 몇양안 되네. 공항 지하철 타는 거 처음인데? <웃음> <있었는데>. 아 진짜로? <웃음> 응. 한발 먹고 싶어 야 되는 거야. 네. 네, 네, 네, 네 벌써 나뜨랑에 도착했나요? 아, 어, 나뜨랑 또한번더 타고 들어가요. s t 바라봅니다. GT. 와, 다리가 한어네 아, 진짜 저 비상구 자리 너무 부럽다. 분명히 길에 착용을 잡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는어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고 제주도 같은데? 바... 그렇지. 너무 할까요? 제주도랑 비슷하다. 아, 네. 아요 너무 좋아. 이게 새벽 비행기의 장점이 있다. 되게 환산하고 뭔가 대기하는 게 길지도 않고 딱 아침에 좀 피곤해서 떨어지면 이제 여기가 아침이 딱 되니까 기분이 좋아. 아, 해운대 갔나요 여기? 음. 여기 물려져있고 장실 4층에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조식이 지금 6시 真 mm -hmm. 육수가 없네, 느끼해? 육수가 생선이야 싫어하자 어 오, 그냥 건너가야돼 그래. 그냥 건너가야돼 도착했어요. 제이팝제이 Thank you. i r r y Yeah. 이시죠, 이시죠, 이시죠, 이시 아, 잘 됐네. 아, 이거. 진짜. 또 여기서 마시면 맛있지. 아, 시원하다. 지금 와서 마신 것 중에 제일 시원해. 음. 생강하고 라임하고 뭐콜르래 아니지 이게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거일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놔두면 되겠다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 안에 없어 네 안녕하세요 어. 자기는 어땠어? 나 너, 너무 너무 행복했어 응. 몸에서 아로마 향이나? 자 시타데네스 왔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아, 될것 것 같아요 자인자 가만있어 5성급인데 <웃음> 왜 이러지? 예, 채팅. 참, 받았어요, m 니 예. 어, 레버. 음. 천 to yellow. Yeah. 바로 바로. Yes. Yeah. It's 630 to 10 a.m. y e a yeah. The third floor, we have to chill, swimming pool, chill. m h h Take a w h e s m m o k y e s Take one, put it in here. Yeah. Green lights on. m mm. m Thank you for you. You need something, take a phone. f r n m the speaker. Yeah. And zero number to r e c e a t i h n t Oh, yeah. t h a h a n o t h uh, e a next n o o e right here. Yeah. Oh, uh, ready for you. Mm, um, this uh, s t i o n Can I sleep over here too? Mm. Yes. So you stay. Ah yeah. It. Thank you. After c o o f e e a r to h e c k up. Hmm. 아까 거기가 더 고급진 호텔이야 아 그래? 어. 똑같은데? 아니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5성급이야 별이 다섯 개! 근데 인테리어가 음. 아까 거기가 찐이야 아... 어, 되게 자재나 이런 게 네. 화장실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있고 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친구는 어, 뭐 비슷한데 음. 여기도 가격이 좀 센데 일단은 뷰는 오션뷰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내일 나중에, 하죠. 내일 올게요, 내일. 네. 하는 네. 한 시간, 아, 한 시간이 시간 20만 한20 동이래. 90만 20, 동. 어? 20만 동. 20만, 안녕하세요. 20만 동. 20만 어, 동. 뭔가가, 어. 아. 하던 데들이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문이 다 문이 닫힌 음. 것 같습니다. 뭔가가 좀. 없는 데가 많네요. 여기는 두개 있어. 내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오, 아, 신기하네. 신호등 처음 본다. 어, 나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아 처음 본다. 신호는 없고, 어. 이거 표시만, 건너무 표시네 자, 여기 문자나 뭐 이런 거 탄다고 그랬는데. 네. 뭐가 웃긴 아이 거안안 시켰는데. 아니 나 이거 안 되겠는데. <목소리도> 아, 어, 안어먹 <목소리도>